여러분들 오늘은 내돈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비운의 슈퍼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오세럿 페네트레이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제규어 x a 2 2 0을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원본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220마리 나와요 하지만 그 타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차량의 속도는 122마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타에서는 120마일이 굉장히 흔해요 오죽하면 은 동네 개발주 120마리 나오는데 아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최고 속도가 낮지만 뭐 다른건 괜찮아요 핸들링 괜찮고 초반타트 약간 굶중이 하지만 쓸만합니다. 근데 속도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 차를 안 타는 이유는? 못생겨서? 다음 차량은 엠페라 ETR-1. 얘가 렉서스 LFA 같은데, 배기만 한번 들어볼게요. 준비하시고, 출발. 휠스피니 살짝 있네요. 최소건 120마일 정도. 여기서 핸들링. 아이고. 왼쪽. 아이고 무겁다 얘가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가격을 보세요 거의 200만 달러입니다 이 돈이면은 아시겠죠 여러분들? 오버플로드 제노 이 차량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SSC 투어타라를 모델로 만들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500kg가 나온다 엄청 나게 빠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차가 출시될 당시에 진짜 엄청난 기대를 냈습니다 빨라요 최소금 131만일 정도. 빠르긴 한데 이 돈이면 토레로 엑소를 살 수가 있어요. 속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토레로 엑소를 사겠죠? 트루페이드 에더. 얘는 부가티 베이론이에요. 성능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신에 다니기 좋아요.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은 뭔가 시민차 같은 느낌. 솔직히 내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. 우베라박트 SC1 이 차량같은 경우는 주로 고인물들의 차고 구석 탱이에서 발견이 됩니다. 보시면은 디자인은 정말로 이뻐요. 이 차량의 모델 같은 경우는 BMW M1 컨셉카. 거기다가 아이파를 합친 느낌. 얘가 전체적으로 진짜 느낌이 좋아요. 너무 이뻐. 대신에 이 차가 차고 밖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을거에요 왜냐면은 성능이 정말로 별로이기 때문이죠 발차력 별로 최속도 별로 핸들링 별로 자 이제 다 봤으니까 차고에다가 넣어놓을게요 프로젠 GP1 맥라렌 F1 모델입니다 1 2 6만달러고요 핸들링이 많이 답답해요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심한 모습 가속력 그냥 무난하고 가끔 레이스에서 차를 잘못 골랐을 때 얘가 나옵니다 엔터티 XXR 그냥 적당히 빠르고 코너도 잘 돌아가요 그렇지 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살짝 불안하네.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230만 달러가 있다면은 엔터티 XXR을 살 겁니까? 그 돈이면은 오세로 x a 2 1을살 수가 있는데 바피드 블릿 놀랍게도 슈퍼카입니다. 일단 생긴 것도 시민 차 같고, 가격도 시민 차 같고, 성능도 시민 차 같고, 대접도 시민 차 같고 배가 11 리퍼 이 차량의 실제 모델은 라이칸 하이퍼스포트라고 해서 두바이에서 만든 슈퍼카예요 차량의 성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가끔씩 고인물들이 초보들에게 이 차를 추천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로켓 볼틱 뒤쪽에 거대한 제트 엔진이 달려있어요 전투기 뒤에 달린 이런거 어? 가격은 380만 달러고요 부스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멋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얘가 전기차거든요 근데 부스터가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부스터 순간적으로 140마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107마일까지 다시 한번더 부스터 순간적으로 140발까지 올랐다가 107발로 떨어져 요 현존하는 부스터 차량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비싸고요 이건 굳이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